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한글 글자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,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한글의 구성원리가 이 한글이라는 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글 제가 색깔을 다르게했지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색은 자음들입니다. 자음이것은 처음에 오는 글자지요. 이니셜 컨선턴트라고 부릅니다. 19자가 있습니다. 빨간색은 파월, 미들 파월입니다. 2 1한 글자가 있습니다. 맨 마지막에 오는 것 받침이라고 부르지요. 영어로는 파이널 컨선턴트입니다. 왜냐면 이니셜 컨선턴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것은 파이널 컨선턴트입니다. 그래서 받침은 영어로 파이널 컨선턴트입니다. 그래서 19글자인 자음과 21자인 한글자인 모음, 그 다음에 27자인 받침을 결합을 하면 어떤 글자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서, 혼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렇죠 혼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. 어떤 모음이 와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반대로, 흠도될 수가 있고요. 다될 수가 있습니다. 계시 만될 수가 있고 해서 1 9 글자 initial consonant 이들바울 final c o n s 를 가지고 어떤 글자든지 조합해서 쓸수 있는 소리 글자가 한 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글자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할수 있죠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음, 모음, 정 한글의 구성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맨 처음에 오는 한글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음은 그냥 끝나서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는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와야만 소리가 날 수가 있다 모음의 도움이 없이는 소리를 낼수 없다 모음은 자음이 없어도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 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응을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홀로 소리가 날수 있고 자음은 홀로 소리가 날수 없고 첫 번째 오는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된다. 알고 계시면 아, 글자 표를 보시고 어느 글자든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본 한글 글자의 구성 원리 잘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